를찰 때도 무대뽀 정신. 그게 필요하다. 영상 자료 찾을 때도 무대뽀. 짱깨는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겠다. 내일부터는 신쌀밥에 고기국 먹든가 아니면 콩밥 먹든가 둘 중에 하나야. 이번 프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막겠다. 지금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참인데 말이야 여자 배구팀 선수 중에 우리가 다 아는 김영경이라는 분이 계시지 김영경 전 세계를 떠들면서 배구계를 제패하신 분이야 그 양반이 리그팀 우승도 여러 번 읽어내셨지 리그팀 그 양반 스타일이래 딱 네트앞에 쓰면 말이야 너 공이냐 너 배구공 나김영경이야김영경 그리고 공을 딱 잡아 잡고 무조건 신나게 내리치는 거야 신나게 상대편 네트 바퀴 질 때까지 올림픽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딱 나타났다 헤이 선수 유 상대편 선수? 나 김영경이야 그리고 그냥 내딱봐 그리고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 두벅두벅 그럼 갑자기 경기 전에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선수는 이 기세에 딱 눌리게 돼 있어 김영이 키가 크잖아 그제 기세에 딱 눌리게 돼 있다고 그럼 김영경이 딱 잡아 무조건 딱 잡고 그러면 사는 말이 <웃음> 이봐, 이, 이봐봐 이이 팔은 뭐니손 아니야? 어? 그러면서 또 똑같이 강 스파이크를 그냥 딱 내리치는 거야 무조건 신나게 저 네트 빠에들 때까지 그럼 무대뽀 정신 무대뽀 무대뽀 그게 필요하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작권 위반을 이렇게 심하게 했어요 피디님 어. 이거,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오 이게 뭐야 아, 이공유화당이란 데인데, 여기 보니까 저작권 무료로 쓸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. 오. 뭐 어떻게 찾았어 이거? 어, 그냥 검색하다 보니까 나는데 <웃음> 어, 이거 여기 있는 자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될것 같은데. 어, 이거 괜찮은데? 어, 네, 되게 네, 네, 괜찮죠. 어, 앞으로 이걸 써서 우리 잘 해보자고 아, 네. 어, 좋았어. 음.